기존 핸들의 모습인데요 크루즈 컨트롤도 열선 핸들도 없는 깡통사양 핸들입니다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어 촉감도 별로고 무엇보다 저렴해 보이죠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아반떼 AD 스포츠에 적용되는 디코 핸들로 가죽 재질인 만큼 그립감이 매우 좋습니다 빨간색 스티치로 마감되어 있어 훨씬 미려한 디자인을 자랑하죠 디코 핸들은 스티어링 하단이 수평으로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오는 장점은 승하차시 무릎 간섭에서 조금은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디컷으로 변경시 크루즈 컨트롤도 함께 제공됩니다 크루즈 컨트롤만 별도로 작업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만큼 매력적인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핸들 뒤쪽을 보면 패드시프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백 모듈입니다 AD 노멀과 스포츠용 에어백 모듈은 호환되지 않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디코텐드 작업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리모컨 컨버전입니다 AD 노멀과 스포츠는 리모컨의 버튼별 출력 신호값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 노멀에 맞게 변경해줘야 합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에어백 모듈을 탈거하고요 임팩트를 이용해 허브 볼트를 풀어줍니다 기존 핸들을 탈거 후 신품을 장착합니다. 안티라킹플로이드를 허브볼트에 도포한 후 손으로 살살 돌려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정확한 토크로 체결하고요. 탈거했던 에어백 모듈을 장착 후 전원을 연결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기존 오레탄 핸들과 비교해 보니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네요. 티커 특유의 스포티하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분위기도 확 달라졌고요. 핸들 마감이 가죽으로 되어있어 잡을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디코 핸들은 열선 기능을 지원합니다 열선 핸들 기능 활성화를 희망할 경우 추가적인 부품 및 작업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만큼 비용도 올라가게 되고요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패들시프트도잘 작동합니다 운전에 재미를 더해줄 것 같네요 크루즈 컨트롤도 계기판에 잘 표시됩니다 작동방법은 우측 카드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외 다른 버튼들도 잘 작동합니다. 좌측은 기존 우레탄 핸들, 우측은 비컷 핸들입니다. 차이가 확인하죠비컷 핸들 장착이...